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은 빙그레에서 새로 출시한 캔디바맛 우유를 마셔볼 건데요. 캔디바맛 우유라고 해서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엘리터를 원샷해보겠습니다. 차! 기대 이상의 맛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었어요 어릴 적에 캔디바를 자주 먹던 사람으로서 캔디바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어릴 적추억의 감성이 떠올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첫